t h a n 일 맞은 자국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같은 데를 계속 맞아요 <웃음> 아파죽겠어 시작 하나 둘셋 땡. 하나 둘셋 땡. 생 하나 둘셋 땡. <웃음> 땡. 이렇게 해서 반대쪽 줄 넘기가 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셋! 하나, 둘, 셋. 슝! 끼이 끼리 끼리 쉬어 보이지만 지금 이 성공을 거의 한 5일만에 했나? 처음에는 그냥 집어넣도잘 못했어요. 자, 뛰면서 하나 간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보여드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요. 하나 둘셋 셋. 이렇게 뒤에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 보이셨죠? 그래 저도 첫 영상 보면은 <웃음> 난리도 아니에요. 허리 부풀러지고 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연결 동작이 안 됐던 거였어요. <웃음> 자 그러면 영상이 영상은 끊지 않고 갈 거예요. 날씨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. 저처럼 또 시간이 없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런 공격 중독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핫아이템입니다 바로 점프로프 이단틀기 하면은 뭔가 칼로리가 더 충분한 될것 같고요. 기능 좋아져요. 해냈다는 짧고 릴게 빨리 한번더 자야죠. 정신 먹으러 갈 거예요. 자, 이단틀기 앞에서 한번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성범기와 파이팅! 둘, 셋. 오!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! 아, 아파. 어. 보여요? 잘안 보이지만 지금 딱 맞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.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지금 난리 났어요. 누구한테 많이 맞은. 어 이렇게 약간 이상한데 옷을 입고 해야 된다. 이두 번은 평소에 가라서 오늘은 세 번을 3 번을 목표로 지금 연습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전 프로 저는 11차. 마늘 끝 까지 까 이어서 셰이 윽 오버 셰이 이 나와요. 까지. 저는 해낼 거예요 <웃음> 줄넘기 한천 번은 넘기한 것 같아요. 제가 하루에 일일 천 번씩 점프로 파는 게 미션이거든요. 이미 다해서 이따 저녁에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영상 바로 업데이트할 테니까요. 어 운동 다른 거질문상 있으시면 답게 <웃음> 남겨주시고 전문적인 이제 줄넘기 트레이너 선생님들 계시잖아요. 어좀 피드백 좀 주세요. 저는 이제 줄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약간 체력 증진을 위해서 뭐 운동할 때가 좀 마땅히 있는 데가 없어서. 맞.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